누른 게임을 만듭니다 먼저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뒤에 고양이 자질 위에 쓰레기통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블라스 버튼을 누린뒤에 버튼 1을 합니다. 누릅니다 그 뒤에 코드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의 변수를 새로운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예? 아무 이름이나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변수는 안, 안 나옵니다. 왜가 나오는? 이 클라우드 변수는 스크래치어라는 이게 돼야 됩니다. 스크래치가 되려면은 다른 계정을 발로하고, 그 다음에 발로한 자이있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고, 오래, 오랫, 스크래치를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변수를 일로 냅둔 나중에 물건을 사는게 있는데 그물건 샀을때 그거 어... 이걸 하나씩 누, 늘어나게 할겁니다 그래갖고 나의 변수를 이... 이... 이름 정한거를 여역을 넣어놨습니다 번호 입력한데 그 뒤에 당연히 y o u 프라이트 고르기에 이것을 선택한뒤에 모양에 들어가서 원한 텍스트를 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럼 아마 점수가 그거보다 더 많으면은 많거나 점수가 그 점수가 그 정한 수 이상이면은 그렇다면은 이걸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올라간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라고 저는 이륙했을 겁니다. 버튼을 누를때마다 플러스1플러스1 고인트를받습니다 원하는 텍스트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글씨가 너무 크니까 이 점에서 대각선으로 위로 위에 오른쪽 대각선으로 합니다. 이쪽도 괜찮데 은 이쪽은 또 위에 왼쪽 대각선으로 합니다. 다음에 텍스트를 이렇게 버튼에 넣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이 텍스트를 정 가운데 맞춰합니다. 그러려면은 정 가운데 눌려 그러면은 저절로 저절로 딱맞춰줍니다 그리고 너무 자, 작으니까 크기 에한 500인가 500은 너무 크고 300 300으로 합니다 예. 이벤트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아까 만든 변수에다가 1만큼 바꾸기. 이진 나의 변수라고 써있는 버, 버튼을 눌러갖고, 텍스트를 눌러갖고, 아까 만들었던 변수를 누릅니다. 하고 일만큼바꾸 그러면은, 이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나의 변수, 지금 점수를, 이거 누를 때마다 그, 그거만큼 뀝니다그 다음에, 초록색 깃발 모양을 눌렀을 때,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한. 하그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곱사기를 누른다 뒤에 밑에다가 넣습니다 뒤에 똑같이 나이 변수를 누르고 아까 정한 이름인 변수를 누른다 뒤에 1로 정해야 됩니다 0으로 정하면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0이어서 누르면 0만큼 올라가면은 그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1로 정해야 합니다. 근데 2, 3 이렇게 1인 0위인 숫자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줄 올린 이 변수를 1만큼 올리는데 근데 아마 포인트를 근데 막 누를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를 좀 바꿀게요 모양 버튼 누른 뒤에 여기에 10 포인트 여기다 놓습니다 지금 로그아웃 상태면은 저장 버튼이 안뜰 겁니다. 그런데, 로그인 한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누른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 안 누르면은, 새로 고침하면 다 지워집니다. 자동 저장도 있는데, 그거는 자 그렇게 빨리빨리 아니어서 이럴 때 누르는 게 낫습니다. 실수로 새로 고침하거나 꺼지면은, 서버에 저장되게 합다 로그아웃 상태에서 저장한 법은 법은 나중에 끝나서 알려줄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만약 그 다음에 만약 지금 이 표시를 이 블럭을 보고 지금 기본값이 50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블럭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을 만약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 다른 블럭을 넣게 되면, 넣지, 넣, 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변수가, 9보다 크면은, 지금 여기, 몇 포인트, 여 포인트를 얻어야지 이걸 누를 수 있나 그 수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2로 해놨으면 1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딱 10으로 해놓으면 아마 10으로 해놓고 그럼 딱 10엔 안 됩니다. 그래서고한수 적게 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이 변수를 1만큼 바꿉니다. 기억이 아마 여기에서 이포인트라면 여기 2로 밖에 는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었던 블럭을 만약 안에다 었습니다 아마 혹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두, 위에 거 잡으면 밑에 게다 빠진다. 라고, 위에 걸작법된 뒤에, 만약을 여기다 덮습니다. 뒤에, 이 블럭을, 만약 안에도 없습니다. 그 뒤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전에, 점수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점수를, 나의 변수를, 체크합니다. 감수창에서그 뒤에 나이 변수를 두번 빨리 줍니다 아마 체크 버튼으로면은 이장에들을 들 텐데, 거기에서 두번 빨리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넣습니다. 이 만든 이 변수는 아마 이 변수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꾼 방법은 변수 위에 이 코딩 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마우스로 변수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 뒤에 루르 점주 그리고 점수라고 하면은, 지금 점수라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음, 물을 때, 마다, 바, 위는 점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뒤에 원하밑 위치에서 끌어다 납습니다 뒤에 완성입니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하설표 버튼을 누르면 거짓입니다. 뒤에 초록색 깃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지금 이 버튼 그냥 누르면은 점수와0일 때. 그럼 안 눌립니다. 누를 때마다 바뀐 점수 1로 된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초록색 깃발 버튼을 누를 때.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이 점수 번호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게 10 이상이 되면은 이걸 누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지금 이 버튼 3을 누른뒤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때 만약 나의 변수가 9보다 크다면 그러면 은 여기 만약 안에 나의 변수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꿔 이 점수로 하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이걸 누르면 그러면 은 10이 점수에 10이 빠지고 그리고 이거 누르면 또2 0 올라갑니다 이거면은 3으로 된뒤 점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기판 로루만 리셋됩니다. 완성입니다. 아마 아이디가 있다 아이 로그인 상태면은 바로 저장하기를 누른다. 로그아웃 상태면은 파일을 누린 뒤에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싶다면 새 프로젝트 누른 뒤에 만들기 그 뒤에 파일 로드 월프 m 마이 컴퓨터 이 버튼 누린 뒤에 컴퓨터에 저장기 바로 위에 뒤에 저장한 것을 누른다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을 누릅니다. 아마 고드를 열심히 짠 프로젝트 위에 하면은 고드가다 지워지고 이걸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고 그러면 된다. 완성입니다.